안녕하세요 자, 도치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기 온 곳이 어디냐면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 테마사가 테마를 하다 도망친 그런 흉가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코리가 갔을 때참 이상한 일도 많이 있었고 이코리가 거기서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출동을 해 봤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스타트 고 공포방송 남바와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참 멀리 왔는데, 오늘은 지금 여기 지금 비까지 내려가고, 비 내려오면 기운도 안 좋은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오. 뭐야? 와, 담백하게... 확실히 뭐 비가 오니까 기운 자체가 뭐가 막... 잡기들이 겁나게 돌아다니네? 바닥에 담배가 봐봐 지뢰가 나야 오늘 담배가 왜르긴봐니 누가 피고 버린 거보다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까기 봐봐 다새 거잖아 이제 헌 것도 있긴 있는데 새거 까기 많다 이거지 다락방 마음 단디 먹고 왔는데 자 여기 건너뛰고 여기는 지금 1층에도 뭔 기운이 있긴 있거든 근데 잡기에 불과한 그런 기운 같은 거 근데 현재 모습은 보이지는 않아 이 고리가 하는 말이 여기서 어, 1,2,3층까지 있다고 했거든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2층 아까 그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와.. 빛까지 내려보게 장난 아니다 야 뭐? 어? 그려 그려 그려 그래 이 문짝에 써져 있는 거 이걸 봤거든 개를 키웠네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부족의 한자가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할 거야 내가 여기 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좀 뭔가를 내가 좀뭐 풀어 보려고 왔거든 여기를 여기 있는 이 부적은 밤길에 해를 입지 말란뭐 그런 뜻으로 쓰는 부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문 앞에다 이걸 해 놨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가지 추측을 하자면 혹시 밤에 객사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우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 써져 있는 이 부적의 이함 또한 똑같아. 밤에 해를 입고 막뭐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저거는 그런 부적이거든. 와, 장난 아니네. 지금 내가 여기 와 나도 와, 숨이 갑자기 막팍 막히네 처음 여기를 딱 들어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표현을 하자면은 전쟁터에서 뭔가 휩쓸고 간 그런 느낌 계십니까 오늘 내가 여기를 촬영을 온다고 왔는데 하필은 비온 날에 이렇게 와버렸네 이 날을 맞춰서 온 것도 아닌데 비온날은 기운 자체도 더 안좋거든 잠깐잠깐 누구 들어올라겠어 누구? 누구인 누구야? 여기 사람이 오고서 누구가 오고서 거기 숨어있는거 누구냐? 거기 숨어있는거 누구야? 들어오려고 그러냐? 지금 여기 문 뒤쪽으로 뭔가가 서있어 사람, 예를 들어, 사람으로 따지자면, 성인이라면 거짓말 한 머리가 한요 정도 일거 아니야. 근데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밖에 없거든? 기운 자체가. 그러면, 아, 꼬마란 소리 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 소리소리. 거기 계속 있을 거요? 내가 왜안 가냐? 가면 은 도망갈 거 같아. 우선 자체가 나를 만만하게 봤다가면 들어왔을건데 안들어오지 문앞에 건너편에 서있잖아 들어오지는 못하고 가나마나요 그래서 진대 아래 안가고있네 방금 나 말할때 여자소리는 썼는데 그래서 이 애기모자는 내가 보지를 못했어 잠깐 잠깐! 우와..피! 아 됐다 됐다 됐다 지금 뭔지 이게 피자국이에요? 가 굳으면은 뭔가 좀 딱딱하잖아. 맞아요. 다른 데는 와, 이 느낌을 전달을 못 해주니까. 아시죠? 옷에 피가 묻고 굳게 되면은 그 천이 좀 뭐라 할까? 다른 그 부위보다 좀 딱딱하잖아. 여기가 그러네. 꼬마야, 아직 여기 주위에서 돌아다니고 있냐? 혹시 너가 여기서 살았었어? 와, 지금 얼굴에 땀이 비고듯이 떨어지네. 한번 들어와 볼래? 너 얘기 내가 들어줄게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와 가슴 엄청 답답해 보네. 여기 들어오고 뭐라 숨이 좀치기가 버겁다 할까 지금 머리까지도 슬슬 아파오고 있어. 그만큼 여기가 기운 자체가 안 좋다는 안 좋다는 거야. 와자꾸내 뒤쪽으로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뭐냐? 요거문에 가려져 갖고 뒤에가 안 보였어. 바닥에 보면은 볏집들이 이렇게 있잖아. 하, 자, 내가 설명을 하나 해 주자면 그이 코리 영상에도 봤을 거예요. 이볏집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현관문을 따라서 저쪽 방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별을 대마 의식했던 방으로 향하게 했냐 자 여러분들 이벼 들리나요? 바시락 소리 자 이쯤에서 눈치챈 사람들은 챘을까요? 귀신을 불리게 되면은 그 테마사도 아 오고 있구나 한 그런 마음가짐을 해야 되잖아 마음가짐이 뭐냐 뭔가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하기 위해서 이 별을 깔아 놓은거예요자 들어가 봅시다 나도 긴장된다 안에 어떻게 됐을려나. 와 나도 이런 거는 처음 봤다. 봤던... 와 진짜 여기가 난리네. 와... 내알 거짓말 아니라... 이거 분명히 유튜브 보면서 이럴 거 아니야... 또치 너가 미리 또 와가지고 어, 이걸 뜯어놓기도 하고 나 보고 이거를 뺐다고 말할 거 같네... 저자... 거울, 거울... 보여? 제가 아프리카 TV 생방은 보지는 못했고 분명히 이것도 위에 줄이 쳐져 있었고 여러분들 이볏집인형 이런거 저런 인형들은 이코리가 여기를 다녀간 뒤로 영상을 보면서 참 의문점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를 꼭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이코리한테 물어가지고 여기를 오늘 오게 됐어요. 자, 이거 집인형이잖아. 이거를 저주인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르게 말하면 양밥이라고 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양밥이라는 말은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양밥의 뜻은 악한 그런 기운을 뭐 이렇게 쫓아내거나 남한테 조주를 내릴 때 쓰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게 여기 와, 빨리 하고 올라 나가야 되겠다. 나도 여기 지금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와, 머리 진짜 너무 아프 지금. 속도 지금. 잠깐만. 빨리 얼른 여기 하고 올라 나갑시다. 자,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뭐냐. 이런 저주 인형을 이렇게 쓸 때, 원래 여기 위에다 이름을 붙이거든. 근데 이름이 없어. 그리고 어, 이 인형 위에 바늘 같은 것도 꼽아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꼬리가 말한 게 맞는 말이요. 대마사가 여기다 이름도 붙이고 대못으로 이렇게 그런 의식도 하기도 전에 도망쳤단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양보 의식을 했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한열세정도 되는거 같은데.. 자 여기 한복을 놔뒀던 이유도 여자를 불렀던거 같아 여기도 어, 여자를 불렀던거 같고 이 한복을 놨던 이유가 뭐냐 와서 달래는거지 새 옷을 입혀주려고 테마 의식을 하면서 에? 그러려고 여기 옷을 걸어 놓은거에요 여기다가 와서 입으라고 새 옷을 마련했으니까 이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옷을 여기다. 잠깐, 잠깐, 잠깐. 들어왔다. 와 상대 머리가 너무 아프지금. 아나 나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와, 와 머리. 야, 여러분들, 안될것 같아요. 와. 아, 여러분들, 나가야 될것같아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 안돼, 진짜 안돼요. 와, 이거 안될 것 같아요. 와, 와 숨을 제대로 오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는 진짜 이거 오면 안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여기, 와. 아,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플 거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치였습니다.